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이거 호박, 호박 갖고 장떡을 좀 붙일라고. 아우, 날씨가요, 너무너무 더워요. 더운데 시원하게 해먹어야 되는데, 호박을 좀 장떡을 해서 좀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. 청양고추. 요즘에는, 저, 우리 마당에다가 이것저것 심어가지고, 이거 다 농사진 거예요. 내가 호박도 심어서 마당에서 딴 거고, 고추도 다이게다 다. 우리 농사지 고추라요 이게 고추가 쬐끔하잖아 <웃음> 청양고추라 얼큰하겠다 밀가루 조이컵을 하나 아, 이거는 감자 전분 하나 1대 1로 섞어서 후추장, 한 스푼을. 장떡, 장떡에는 이거 마늘 을 조금 넣어줘도 좋아요. 참기름도 좀 넣어주고. 이게 물로 해도 되는데 내가 더 맛있으라고 우유를 붓는 거예요. 요 200ml 를셨어이 정도로 자르를 아니 흘릴 정도로 반죽은 맛있으러 봐. 기름을 두르고 이 후라이판은 이게 무쇠 후라이판이거든 그래서 이잘 안타 안타지? 음. 아까 그 얇으니까 금방 타거든 불이 세 쎄면 타는거야 예, 호박장떡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유 넣었더니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맛있어요 더운 날에는 또 이렇게 뜨거운 것도 해 먹어도 어? 또, 이월 7일이라고, 또, 괜찮네요. <웃음> 감사해구요. <웃음>